이 아이템, 이런 분야, 음. 아니면 이런 동네, 아니면 이런 창업법은 피해야 돼요. 네. 대형 상권, 네. 큰, 큰 매장, 사람을 많이 쓰는 네. 업종. 네. 그죠? 네. <목소리가>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양입니다. 오늘 창업통TV.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창업통 TV와 장사의 달인 TV가 뭉쳤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코로나 시기에는 다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위기 속의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창업 시장에 정말 말 못할 이런 앞담화보다는 뒷담화 <웃음> 정말 창업 시장의 속살 얘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시는 분은 야, 아주 젊은 창업 전문가고요 야, 그냥 말로만 전문가가 아니고 창업 현장에서 창업 실무 그리고 내공이 아주 깊으신 장사의 달인 TV 한국창업경제연구소 장정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예, 예. 야, 이, 이, 이 테헤란도 골짜기까지 오시고. 어, 아, 여기도 강남 구경도 하고. <웃음> 예. 예. 요즘 코로나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창업시장에 깊숙한 얘기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예. 먼저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 저장 대표님이 보시기에 예. 장 대표님 같은 경우에 잠깐 프로필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직접 기획, 개발 이런 쪽 많이 하셔서 아마, 아마 우리나라 지금 공장에 7,200개가 넘는 브랜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를 아마 정확히 그 알려주실 수 있는 현장 전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예. 먼저 요즘 장 대표님이 느끼기에 요즘 코로나 시대 어떻습니까? 요즘 뭐 장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예예. 실제 자영업 시장이라든가 거의 무너지게 사실이고요 예예. 실제로 보면은 장전 뭐 1월부터 해가지고 예예. 대부분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 뭐 이게 한 달, 두달 생각하고 버틴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셨는데 을었 실제로 뭐 연말이 되고 음. 올해가 넘어가면서 기존 자영업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무너진 경우가 많았고요 음. 자영업이 무너지다 보니까 당연히 창업 시장 자체가 많이 무너졌죠 기존에 뭐 하시던 분들이 음. 닿는 상황에서 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음. 업종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창업 수요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예. 그 무너진 얘기 조금만 더한 발짝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예. 소위 말해서 요즘 언론에서는 자영업 폐업률이 는다. 예예. 그리고 폐업자들이 실제 또 상권 현장에 가보면 예예. 뭐 너무나 임대문의점포 이런 거 그쵸, 많으니까 굉장히 많죠.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폐업자가 늘고 있구나. 이건다 그렇죠. 체감할 것 같은데 창업 시장에서 첫째 우, 음식 판매 서비스 업종별로 예예. 본다면 어느 분야 폐업이 제일 많나 아무래도 지금 외식, 외식 음식 쪽이 좀 가장 크죠. 오케이. 출... 그럼 외식이라면 예예. 구체적으로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때 코로나 전에 이미 뭐 대형 한식 BP 어렵다 그렇죠. 어, 이런 거에서 이런 식이 있었고 예, 예. 그 이후에 코로나가 2020년 거의 한 2월부터 본격화됐던 예, 예. 것 같고 지금 이제 만 1년 제를 맡고 있는데 1년이 거의 이제 가까우고 있는데 예, 예 업종별로 본다면 외식업이 가장 문단 가게 됐다 외식업 중에서도 보시기에 그래도 가장 요즘 문단 가게들은 어떤 업에 어떤 아이템들이 우선 뭐 업종으로만 따진다고 음. 하면은 요즘 뭐 영업시간 규제라든가 예,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가 음. 영업 시간이 오후 때가 되는 주점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음. 쪽이 좀 가장 좀 타격이 좀큰 편이고요. 예, 예. 상대적으로 뭐 분식집이라든가 그렇죠. 분식집 같은 경우는 원래 영업 시간이 뭐 오전 10시부터 음. 9시까지였기 때문에 음. 뭐 새벽 영업시간을 금지하는 게큰 영향은 음. 없는 편이고요 예, 예. 그리고 대신 저희가 봤을 때는 음식점 중에서도 음. 뭐 판매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저희가 봤을 때는 규모가 큰 음. 대형 상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큰 음. 매장들이라든가 음. 유지비가 많은 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좀큰 타격을 받았고요 음. 상대적으로 좀 주택가 상권이라든가 좀 이렇게 작은 매장 예, 예. 1인 우정 매장 같은 경우는 예. 상대적으로 좀더 버틸만 했다 오히려 이런 매머드급 상권 그렇죠. 이런 홍대상권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대형 업무용 상권 그렇죠. 이런 특수상권 이런 매머드급 상권의 중대형 매장들이 그렇죠. 주로 많이 타격이 컸다 그렇죠. 작은 가게 그 다음에 식사류 아이템 그 그렇죠. 다음에 딜리버리 배달 아이템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반등세로 이어가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월세 예. 비싼 가게 그렇죠. 특히 500만원 이상, 그렇죠. 뭐돈 1000만원 이상 이런 그렇죠. 가게들이 아마 가장 크고 특히 주점, 유흥 그렇죠.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거의 뭐, 주점이나 이런 실내 공간 넓은 곳은 집합금지 업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할수 있을 정도 뭐, 휘트릭 뭐, 센터도 마찬가지고, 예, 예. 뭐, PC방도 마찬가지고, 예, 예. 매장이 좀 전체적으로 크고, 사람이 예. 많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임대료가 비싼 업종 같은 경우가 가장 좀큰 타격을 좀 입었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예, 예. 장사의 다른 TV, 창업동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예, 예. 어, 보다 조금 구체적인, 그리고 이런 모든 위기라고 모든 창업자가 다문 닫을 리는 없기 때문에 아, 오히려 위기가 가져오는 기회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예. 지금 창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창업 시장을 보면 지금 다들 이 웅크리고 있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잠재적 창업자 수는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창업 예정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이템이에요 예예 예, 그렇죠. <웃음> 그래서 호환 기든 불안 기든뭐 하라고 그렇죠 어 이거에 대한 게 제일 아마 관심사 인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예, 예 요즘 장정용 대표님이 바라보는 예. 창업시장에 이런 이런 이런 유의 아이템은 대박이다 아니더라도 충분히 쳐다볼 필요, 쳐다볼 만하다. 예예. 이런 분야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요즘 예. 뭐 방송이라든가 예. 뭐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배달 시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음. 음. 배달 규모가 뭐 예전에 뭐 100이었던 게 150, 200 정도로 규모 자체가 커지고 음. 라이더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배달 오케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졌다는 건데 오케이. 실제로 배달 시장 자체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음. 기존에 100개 매장이 배달하던 게 지금은 음. 200개, 300개 매장이 배달을 하고 있어요. 음. 배달 자체가 시장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은 각 매장의 매출 자체가 커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소형 매장, 음. 소형 매장이라는 거는 1층에 10평 정도의 매장에 음. 음. 배달은 당연히 겸이 되지만은 음. 뭐 주택가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음. 배달 전문보다는 음. 뭐이 테이크아웃이라든가 음. 좀 배달이 좀 같이 겸할 수 있는 업종. 음식에. 예. 요즘 우리나라 전국 음식점이 한 70만 개됐는데 예. 요즘 뭐 음식점이 한 90% 이상은 배달을 그 하게 배달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예, 예. 지금 만약에 배달음식점을 한번 노크를 해 본다면 요즘 뜨는 배달 메뉴 혹시 야 이런 것까지 배달하더라고요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요즘 같은 네. 경우는 이게, 이게 배달 어플을 보시면 뭐은 예. 치킨 카테고리라든가 음. 족발 카테고리라든가 음. 한식 카테고리라든가 음. 카테고리별로 카테고 굉장히 좀 많은 업종이 있는데 예예. 최근에 많이 생겼던 같은 경우는 뭐 바닷가재라든가 음. 킹크랩이라든가 음. 기존에 어떻게 매장을 가가지고 특별하게 예예. 먹던 메뉴들이 예예. 배달 시장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된 음. 물론 그것도 좀 차이는 있어요 무조건 다잘 된다는 예. 아니지만 Okay. 저희가 요번에 좀 관심있게 봤던 거는 뭐 감자탕 배달 전문점이라든가 감자탕 기존에 뭐 매장 가가지고 7천원 8천원 주고 먹던 뼈다귀라든가 감자탕 부분을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해가지고 3인분 개념으로 뭐 12,900원이든 11,900원이든 좀 가격을 좀 낮추면서 양을 늘리는 그런 아이템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사실은 제자연외계이 책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예예. 제가 배달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웃음> 배달 어플부터 시작해서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예. 제가 내린 여기 음. 그 배달의 정석은 뭐였냐면 예. 첫째 매출액 그러니까 일일 배달 단가 대비 식재료 원가가 40% 이상 넘으면 수익률이 되게 떨어지더라.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객단가예요 그러면 40%가 호기가 넘으려면 예, 예. 최소 회당 단가가 2만 원 넘어야 된다. 예, 예. 아, 2만 사실은 2만 5천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제가 좀 느꼈던 것은 식재료 원가부터 중요하지만 이 시간도 중요하더라고요. 시간. 아, 그럼 이제 얼마나 예, 빨리 예, 만드냐 띵동에서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한번 제가 채로 강남일대 배달 아이템 중에서 깜짝 놀랐던 게 예. 띵동 하면 주문과 동시에 3분 안에 나와요. 음, 예, 예, 밥집이에요. 예, 예. 밥집. 엄밀하게 예, 예. <웃음> 얘기하면 덮밥인데, 주문과 예, 예. 동시에 3분 안에 딱 나오고, 밥 올리고, 술 하나, 하나 올려주고, 예, 예. 뭐 명란, 뭐, 스스 하나 올려서 딱딱딱 준비하면 5분 안에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식재료 원가가 30%. 예, 예. 어, 이거를. 그래서 이러, 그러면서 메뉴 개발은, 거기에 납품하는 제 j 가또 해주더라고요 음, 예, 예. 예. 그 예, 예. 다른 얘기 한번 예를 들어서 고깃집 전문가시잖아요 예, 예. <웃음> 요즘 고깃집 틈새 저는 고깃집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음.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집부터 시작해서 한때 뭐 제주삼겹살 예, 예. 그리고 뭐 한때 이런 한돈 프리미엄 삼겹살 시작 예,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냉동삼겹 이런 거 요즘 많이 그렇죠. 나오는 거 같은데 최근에 뭐 고깃집이 어. 그나마 좀뭐 트렌드를 이끌었던 그렇죠. 거는 차돌박이집 차돌 그죠 차돌박이집 뭐 고전에 예. 그 그까 그러니까 돌박이집이라고 우리 이종원 사장이 그 브랜드도 냈잖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고기 중에서 소 돼지 닭 오리인데 예예. 먼저 소시장은 예예. 어차피 뭐 국산 비싼 소시장은 이건 노래로 그렇죠. 하고 소시장 관련으로는 옛날에 뭐, 소갈비살 시장, 이런 건 어때요? 소갈비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진짜 뭐, 예전에 뭐, 10년 예, 전에. 예. IMF. 때. 뭐 저, 저, 그쵸, 그 예전에 뭐, <웃음> 농골집 부에서 예, 진행이 됐었고, 예, 예, 예. 최근에 4, 5년 전에는 3 플러스 3. 아, 3 플러스 아. 3인분 중화하면 3인분이 맞아요. 더 들어오는 그런 음. 아이템이 있었고, 예. 거기서 좀더 뭐, 발전한 게 뭐, 무한리필 쪽으로. 무한리필. 그 무한리필도 있었고요. 아, 맞아요. 최근에가 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차돌박이 전문점이 음. 뭐 수입 소긴 하지만 음. 소 부분에서는 최근까지 유행했던 오케이. 거는 차돌박이 등등 볼수 있는 거고. 아, 그렇군요. 그쵸. 맛있어요. 돼지 쪽 같은 경우는 예, 예. 갈비, 삼겹, 족발 뭐 많이 있는데. 그분 돼지 쪽 시장 최근에 뭐 껍데기 뭐 이런 그쵸. 거 껍데기 살짝, 껍데기 어. 늘었고 돼지갈비 무한리필. 어, 그렇죠. 그래. 두 아이템이다. 조금 많이 진할지. 아, 돼지갈비 무한리필. 그렇죠. 돼지갈비 무한리필. 뭐, 뭐 무한 예를 들어서 저저저 저, 저, 저 어디야. 명륜 예, 땡땡갈비 예, 예, 그렇죠. <웃음> 이게 뭐 이런 이러, 이런 갈비 예, 예. 거의 뭐 4억에서 5억 최소한 그렇죠. 3억에서 5억 거의 500개까지 그렇죠 그런 했잖아. 데가 요즘 굉장히 좀 타격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 대형 매장에 네, 뭐 마진율 잡고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좀 맞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네.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도 계속 저희 사무실 앞에도 보면 있는 예, 게저 예. 군자동에서 아마 시작된 화사. 예, 예. 화사 방송 때문에 뜬 아, 곱창. 곱창 예, 예, 예. <웃음> 곱창 시장 어떤 것 같아요? 곱창도 괜찮죠 그러니까 곱창이... 소곱창, 돼지곱창이 있어요 돼지곱창하고 소곱창의 차이는 어. 돼지곱창 같은 경우는 좀 저가지만 이게 맞아. 배달이 좀 가능한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되는 오케이. 아이템인 거고 어. 소곱창 같은 경우는 기본 테이블 단가 이게 뭐 수입산이 들어가냐 국내산이 음. 들어가냐좀 차이가 나지만 은 음. 수입산이 들어가도 기본 5만 원대에 테이블 단가가 나오고 한우가 들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7만 원 8만 원대의 맞아. 단가가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뭐 코로나 시대에도 뭐 영업 시간이 네. 길지는 않지만은 예. 한 테이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타격이 좀덜 받은 업종 거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예예. 최근에 그 족발 시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예. 그 족발 중에서 가장 선발 업체라고 할수 있는 한 업체가 최근에 막또 엄청 소셜 소했가 늘었죠. 이게 족발 같은 경우야 뭐 불멸의 스테디셀러 아이템이니까 예, 예. 이게 프랜차이즈 족발집이 있고 뭐 독립 뭐아무 시장 가면 족발 그렇죠, 없는 맞죠. 곳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런 시장은 그래도 그냥.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돌아가는 시장 아닌가 그렇죠 꾸준히 돌아가고 있죠 아,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족발 같은 경우는 뭐 예전 뭐 장충동 족발이든 음. 막 동네 유명한 족발집이 있었는데 음. 최근에 한 5,6년 전에 족발 음. 프랜차이즈가 늘어나면서 그렇죠. 족발도 좀 브랜드를 보고 주문하는 경향이 좀 음. 생겨나는 편이죠 오케이. 오케이. 뭐 코로나 영향은 뭐 홀 위주의 매장도 있지만 배달 오케이. 전문 매장 같은 경우는 오케이. 오히려 좀 활성화가 된 측면도 어,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 시대 창업에서 야이 아이템 이런 분야 음. 아니면 이런 동네 아니면 이런 창업법은 피해야 돼요. 혹시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예. 대형 상권, 예. 큰, 매장, 큰 매장, 사람을 많이 쓰는 예. 업종.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점이 됐든 뭐가 됐든 음. 사람을 많이 쓰는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음. 꼭 하나의 업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음. 좀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 투자비가 음. 많이 들어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전문가시니까 예, 예. 최근에 우리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중에서는 아마 작년 말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이 아마 입법 예고됐고 예, 예.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그 개정안이 아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아마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업법에서 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5천여 개 있는데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신규 가맹점을 직접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본사 직영점을 그렇죠. 하나 이상을 1년 운영해라. 예, 예, 예.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아마 법령이 통과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시장이 재편되는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실제로 뭐미투 브랜드 뭐 하나의 브랜드가 음. 뜨면은 미투 브랜드를 방지한다고 음. 법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법 자체가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음. 빠르게 유행이 바뀌어 나가는데. 예, 예. 그법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음. 기존에 뭐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들 자체도 뭐원 플러스 원, 1년 동안 직영점 1년을 운영해야 된다는 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음. 기존에 이게 법이 통과 되기 전에 음. 정보공개서라든가 가맹계약서, 음. 신규 브랜드를 좀 런칭하는 개념이 좀 많이 많아졌어요. 음. 프랜차이즈 전문 기업에 가서 1년 동안 직영점을 운영을 해가지고 음. 하면서 그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이 좀 이제 정착이 되면 앞으로 한 3년, 5년, 예, 예. 3, 4년, 최소한 1, 2년만 지나더라도 이제는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 본사의 직영점이 어딘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가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한 거의 27만개 가맹점이 있는데 네, 예. 그중에서 직영점은 2019년 말 기준으로 한 17000개 정도였어요 예, 예. 직영점은 많이 늘어나겠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는 본사의 직영점만 열심히 보고 다니면 예, 예. 앞으로 어떤 아이템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런 예, 예. 이점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점이 어, 있을 수 어, 있고 어, 그렇죠. 어, 오늘 이렇게 쭉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창업시장을 한번 쫙 훑어봤는데요 예, 예. 요즘 전문가들을 못고 살만 합니까? 쉽지 않으십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예. 네, 소감한 말씀 하시죠. 그렇죠. 뭐, 소장님하고는 벌써 알고 지었는데,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요 <웃음> 어,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웃음> 어,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방송을 같이 하게 될지는 <웃음> <웃음> 몰랐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창업통TV나 장사대면TV에 그 댓글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이 오히려 이런 이 코로나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창업시장에 좋은 기회 요인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이런 나만의 기회로 잘 가져가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창업통TV, 장사일다른 t v 콜라보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